네, 안녕하세요 영재컴터의 김태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행사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하나 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 저대 그래픽 카드 익스트림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트림 코어 제품 GTX 1 0 8 0 Ti 들어가 있고 이제 저희가 작업을 어떤 면에 중시했냐면은 원래는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가로로 꼽혀요 하지만 이제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에디스 트립 부분이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드 있는 에디 스테이블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라이저 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우는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스펙트럼 효과를 했지만은 조텍의그 파이어 스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요 개별을 취향에 맞게끔 또 단색으로 아니면 뭐 숨쉬기 모드 이런 모드 등으로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써멀테이크 CPU 워터블럭 그리고 써멀테이크 케이스 써멀테이크 쿨링팬 써멀테이크 펌프 플러스 이제 물통 써멀테이크 수온 센서까지 이제 다 모두 써멀테이크로 했는데 뭐 써멀테이크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PC 부품 쪽에서 굉장히 프리미엄 라인업이고 그리고 이제 순행 파츠 또한 되게 프리미엄 부품이어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뭐 보시면 이제 피팅 같은 것도 써얼테이크 자체에 이제 피팅을 이용 했고, 지금 보시면 25도라고 찍혀 있는 게요 이제 냉각수의 온도를 표시를 해놓는 그 온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CPU 워터블럭, 이제 W4 플러스라는 모델인데 저거는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띠를 두르고 있는 RGB 스트립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픽카드가 세워져 있고 이 라디에이터가 이 옆쪽으로 들리지 않고 정면을 향하게끔 해서 최대한 쿨링 팬과 그리고 이 수로를 최대한 이쁘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용은 공인비를 빼두요. 얘는 한 80에서 100 정도가 나오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또 노텍 Ti 1070 Ti에서 1080 Ti 정도 이제 업그레이드했으니까 한 40만 원 정도 그 40에 한뭐 140만 원 정도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이벤트 당첨자 인천사는 조현호라고 합니다. 이제 컴퓨터 이제 새로 맞췄다가 인터넷 한번 보는데 이제 K사 조 하고, 뭐, 이렇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우연치 않게 한번 응모를 해봤는데,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웃음> 아직도 좀어안이 엉망합니다. <웃음> <뭔가 웃음> 물론 뭐 그래픽카드나 이런 거는 전혀 뭐 컴퓨터 쪽에는 전혀 몰라가지고, 이제 같이 <웃음> 게임하는 형님들이 있는데, 그 형님이 컴퓨터 맞추실 때, 조택이라고 제일 좋다고, 그래서, 뭐, 구입을 하게 된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뭐 온라인 게임, RPG, 뭐 아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었는데요. 이제 결혼하고, <웃음> 이기를 낳고, 좀, 지금은 이제 가장 핫한 게임, 이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뭐, 막힘없이, 그, 추천해주실 때도, 1070만 해도, 뭐, 막힘없이 쓸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 위에 단계가 당첨이 돼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하고 이제 맨 처음에 실장님하고 얘기했던 방향하고 뭐 색상이면 이런 것들이면 다 이제 최대한 좀 화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혼자서는 이렇게 어떻게 엄두를 못낼 만한 시스템들이니까.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좀 조태코리아 부장님한테 좀 죄송하고 좀 좀더 화려하게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맞게끔 아주 너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화려한 거나 이런 거에서 좀 딸도 저, 보, 그냥 컴퓨터를 좀볼 수가 있으니까 좀 기념적으로 좀, 좀 보여주고 싶어서 딸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증조는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가 같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옛날에 좀 부끄럽긴 한데 재작년 추석 때 이제 그제2서양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던 차량에서 그막 차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이들 두 명하고 이제 아기 어머니하고 이제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뭐 본이 아니게도 복을 받았나 아 이런 것도 생각도 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딸 기념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 건데 영주대 컴퓨터 실장님이 이제 저 컴퓨터 안쪽에 뭐 기념비처럼 멘트라든지 이런 걸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이 아직은 시간이 좀안 맞아갖고 안된것같은데 그거는 꼭 해주십시오 실장님. 음 저도 뭐 항상 생각했던 건데 뭐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걸 생각보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음> 하다 보면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꼭뭐 그런 걸 위해서만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심심할 때한 번씩 또 너무 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